못 들어가 여기 없이 왔네. 전 새끼인데. 작은데 작아 보여. 코에타 새끼. 나이 <웃음> 오! <웃음> 오마이갓!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! 오우 너무 가깝다 여기 몇 마리야 지금? <웃음> 감싸 봐 저것도. 어우 안되겠다 촉같구나 이제 어. 어우 소름 끼친다 너무 가깝다 얘 바이선 여기 있는데 아이고 겁나 계속 쳐다보네 우리 바이선 데리고 가려고 그냥 응? 바이선 데리고 가려고 어, 들어와 들어와 올라와 계속 왔다갔다하다 제가 응? 어우, 계속 여기로 와 있네 이사 가야 되겠다 아, 저 나무, 저 나무, 예,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확 덮치는 거 아니야, 제가? 리로올라고 오, 이쪽으로 막 오네, 오네. 이쪽으로 올라오려네.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와, 어떻게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로 아우, 웃음으로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네.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막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, 코요테가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락이거든요. 그걸 풀면은 딱 이렇게 레이저가 나옵니다. 잠그면은 꺼지고 그럼 이제 방아쇠만 누르면은 바로 그냥 전기 바늘이 날아갑니다. 아 이거 꺼낸, 꺼낸 적이 없는데 딱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조금,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게 그래도 이거 쓸 일은 없어야 될 텐데 헉카요트 네. <쏘> 코요테다 코요테 어이 무서워라 코요테가 있네 저기 오, 저기 코요테가 있어. 요 어떤 좋아? 코요테. 저기 앞에 코요테가 있습니다. 아이고. 딴 데다 될까딴 어? 데다 될까어떡 할까? 아이고. 어떡 하지? 무슨? 응? 코요테가 저기 있는데. 여서 기 캠핑을 해? 응? 어? 코요테가 바로 눈 앞에까지 왔어. 아 무서워서 여기 어떤 어떻게 살지? <웃음> 지금 왔는데 지금 낮에 온 건데요. 아이고 아이고 무서라. 응? 아이고 무서워. 베슨 어떻게? 해?